우리 아이들 구토하거나 설사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. 네. 밥도 잘 먹고요. 네. 관계병 접종은 다른 접종에 비해서 과민반응을 조금 더 보일 수가 있어서 아. 접종하고 나서 어 오늘 중으로 혹시 얼굴 붓거나 구토하거나 그런 반응이 있으면 접종에 대한 과민반응이 있으면 바로 나오셔서 치료 받으세요. 네. 죄송합니다. 분 맞네. 맞 우리 아이가 잠웅이었나요? 네. 오, 괜찮아, 괜찮아. 예뻐. 이해야 성기병 접종 이외에도 나머지 접종되면 한번 보강접종 해주셔야 되세요. 네. 됐 네, 겠니다 네, 습니다 아쪽 <목소리도>